홍수, 제 사대울라... 음... 잘 먹겠습니다. 몰라... 허.. 허.. 허.. 누구? 나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허.. 자 허.. 자. 자 허.. 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짠. 우리도 가자. 그래, 못 가자. 어, 인정. 어? 물. 물? <웃음> 어, 힘들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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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러 가봅시다 어 추워 피자 피자 그리고 치킨 도 <웃음> 다시 왔습니다 <웃음> 집으로 갑시다 리먹으다 네. 영상 찍어야지 짜은 자자자... 자자자... 짜자짜 자자... 자자... 자자... 이자자아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하자 편집하면서 아이스크림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이 하란 말이 오빠가 준비 다 해줬으면 내가 준비 다할 거다. 웃기지 말고 호이 지금요. 웃기지 말아. 하란 잠잠 이야. 오 이쁘다 색깔. 어. 오. 아 이게 수보 그, 아이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이 하지 말라고 젓가락. 이래야지 음, 보이는 거야 이거. 조용 조용. 하, 김 먹으면서. 붓이 먹이 <웃음> <웃음> 아, 이 붓이 붓이 붓이 붓이 붓프 붓이 붓이 붓이 붓이 붓 따로 가는거붓까붓가붓가 붓이 티라미수. 아, 이! 라미싱 오! 많이라미안이티라미싱이 사실 싱이라미이거미싱 이라미싱! 이라미싱! 이라미싱! 이거미싱 이라미싱! 이이거미싱이라이거랑 고등어찜. 싱 이라미싱! 이라 자 거제에 이어서 음, 중국 갔다 온거 정리를 해봅시다 갑시다 끝! <웃음> 들어가자 <돌아가자>. 커피 <웃음> 한잔 운동 갔다 와서 이제 자막 작업을 해봅시다 짠! 개동치킨! 창원에서 먹고 보는 개동치킨 <웃음> 어 근데, 근데 좀짭 좀 짜다 어, 치킨 남았다 우와 둘이서 먹는 데 남았다 짠단 미리 고기를 볶아볶까 서류가들께서 서류, 서류 좀보내고자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S10 5G를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납을 하면 <웃음> 싸지더라고요 제가 어, 그, KB 대리점 가서 핸드폰 요금 관련해서 좀 상담 좀 하고 어 제가 핸드폰이 어쩌다보니까 3개가 됐거든요 하... 하... 하... 하... 하... 운동 끝! 자 집으로 갑시다 <끝> 여기 주말리서싸놓고 나무고기, 냠냠 저녁 대용으로 내일 먹을 거 만들어 놓고 꼴창아랑 그리고 문자를드고 응. <웃음> <웃음> 자막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스거 <웃음> 불순 종쟁, 자밥 먹고 이제 골프 치러 골프 있으면 갈오시다 헬스장 자습니까 여기 헬스장에으니까 배를 빼자고 했으니까 천타자고했으니갔다를오자서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웃음> 약속이 있더라고요 먹지꿀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정정하고 테라 났나 맞네. 아 추워? 진짜 <웃음> 29장, 아 진짜 이아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이런 애들은 딱 이런. 오늘 이런 이 <웃음> 빨리빨리 숨목빨어빨리썸먹으면빨리 썸머 빨리빨리 썸머 빨리고리 썸머 빨리다리 썸머 빨리빨짠 썸머 빨리빨리 썸머 빨리빨리 썸머 세보, 산에 올라. 예, 지금, <웃음> 지금 그... 오빠 지금 벌써부터 힘들 정 <웃음> 어디? <웃음> 어, 네가 선생 봐. <생각해봐>. 여기... <웃음> 산을 오르고 있는 곰을 보셨습니까? <웃음> <웃음> 정상에 도착을 빨리 올라 <웃음> 여기다! 정상은! 정상은 여기! 아니다! 음, 저쪽 사진 찍는 거! <웃음> 비틀비틀! 정상도 하는 건데! 정상! 너무 힘들어! 나만 봄! 어. 눕혀서! 눕혀서! 정상에 또, 어이구, 왜자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착을 너무 했습니다. <웃음> 너무 낫. 나... <웃음> 가야 해. 가야 해. 갈수 있어. 정명산 도착. <웃음> 어. 딴딴딴 아, 창원시 짜잔 제잔 새해 복마리 받으세요 야. 아 굳이 이렇게 말하죠? 조심하라고 아! 진짜 반종이가왜 뭐 이러는데 진짜 <웃음>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도대체 왜 저렇게 가는 걸까요? 여기가 길입니다. 근데 저로 가고 있어. <웃음> 뭔데? 집에 가자. <웃음> 아이 s 스 오랜만에 게임합시다. 오이 게임도 보고, 이제, 헬스장으로 갑시다. 아, 이번 컷. 와 집도 차. 자, 이제, 오버치거에요 짠! 편집하면서, 기오트 하나, 긋...